안녕하세요. 모험관님들이 제마음속 영순이. 모영순입니다. 네. <웃음> 반갑습니다. 지금 제가 굉장히 조그맣게 얘기하고 있죠? 여기가 지금 제사무실제 자리예요. 짧게 말해야 될것 같아요. 오늘 월요일이어서 출근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. 심지어 막 아침에 비도 오는 거예요. 막 비오면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요. 저는 비를 느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. 당첨자 발표 잘 나가고 있나요? 당첨자 발표하려고 영상을 찍었거든요. 당첨되신 분들 다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당첨 안 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앞으로도 이벤트는 많이 할 거고 저희가 되게 준비하는 게 많거든요. 이렇게 구독 알림 딱딱딱 해놓고 이벤트 딱시작하면 와서 상품을 착 가지고 보시면 좋겠어요. 저희 되게 많이 준비했거든요. 많이 이제 일을 하러 그래.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 불러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손 안녕히 계세요 <웃음>